마예요 <목소리로> 3원 만원 시장 4만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통영화어시장이고요 1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방문한 시장입니다 이날, 그, 제가 간 날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 좀 추운 날이었어요. 예, 통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는 좀볼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 통영화로시장 뭐, 예전에 제가 많이 리뷰했듯이, 양식과 자연산이 같이 예,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산, 대왕자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담돔 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일본산도 있고요 어, 돌동 같은 경우또 자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산지를 좀잘 물어보시고 또 표시된 거를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강남돔은 얼마씩이에요? 이거 한마1 4만원 주시면 돼요 강남돔 크기는 드시와요. 좋긴 한데 좀 비싸요 삼촌은 내가 기분이에요 다두마줄게 아니 짜잔라게 작은 거안 줄게, 두고 줄게! 이거 불하고 멍게하고 좀 섞어줍니까? 불하고 음, 멍게하고? 네. 좀 섞여 드리볼까요? 네. 어차피 뭐 물건데, 아, 불이 물건데, 잘 맞고. 예, 예. 시장이라서 여러가지 요구 조건도 이제 네. 들어주시고, 또 섞어서도 파시고 네. 그런것 같아요. 홍해삼이 엄청 크죠? 이거 해삼은 얼마씩이에요? 해삼은 만원, 이만원, 한마리 삼만원 동 한마리 삼만원, 삼만원 예 페류는 대부분 이렇게 담겨져 있는게 만원짜리 2만원짜리 20, 많이 담겨있으면 2만원 조금 덜 담겨있으면 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음. 콜라기야 열기 열기 열기 열기 이거 얼마씩이에요 필요해서 만원필요에서 한만원? 아, 네. 여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여기 열기 여기 틀어라니까 열기 틀어 열기 틀어 자, 네, 많은 Menschen, 마산에서부터 오만에. 제가 찾던 불고기를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문어가 많이 나오지? 아 오문어. 응, 아 오마나. 돌돌돌입니다장치베라치 bueno, 음. 이건 얼마씩이요베라치는로에2 5원를쫀득쫀득하 손질 다 장어처럼 이게 손질을 해야 돼서요. 이게 손질 지옥이거든요 손질까지 다 해서 주시니까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산지에 가면은 이런 잡어들 먹는 재미가 있어요. 가 아, 섞여 있어. 있어. 있어. 음. 아이고 문어가 제일 싸네. 내가 지금 이한 달에 오먹야 나도 이제 치 대야 치 대야 서이서만 원. 산이만오원 네, 오징어는 비쌉니다. 그래서 마산보다는 그래도 통영이 좀더 저렴하네요. 밀치는 얼마예요? 밀치는 끼로 2만 5천 원. 끼로 네, 2만. 요거 2만 원면그 숭어가 비싸요. 밀치 두번 2만 5천 원. 두번 2만 5천 원. 두 번에 밀이는 얼마요? 이쪽 남해 쪽에서는 전복치 같은 오 거를 오좀 잡어로 취급을 오 합니다. 합니다. 동해에 가면 많이 네, 비싸죠. 그런데 네. 여기서는 아 그냥 잡어에서 그리 네. 저렴해요. 0만 원. 한천이드시 나오셨거든요. 음. 아, 열래는영안 드시죠. 아, 열가 오만 원 주세요. 삼천이거다 오만 그. 원. 음. 이래 오만 원을 주세요. 그. 몇 음. 삼천 몇분드시긴데 얘.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한 마리가 가서. 삼천 여러 거도한 마리 하시든지. 그 사람이 뭐 말이 삼만 오천 원만줘요 돈하고 망하고. 네? 그. 삼촌 여기 이거 들어가 있어. 3만5천원인데 내가 3만 원에 드릴게. 네, 점포마다 이그 가격하고 그리고 고기 상태가 다르니까 이잘 보면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베도라치 사러 왔어요. 고랑치도 한 마리 있까요 음, 고랑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예. 그럼 뭐베드라치먹기요 네 여기서는 빼드락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장어하고 이제 고랑치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골라서 이제 배도라치만 골라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잡어들은 이렇게 덤도 좀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1 네, k g 가 됐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아, 3마리 정도 더 주셨어요. 자 베드라첸 장어처럼 한 마리 한 마리 못에 끼어 가지고 이거로 손질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 맡겨 놓고 전통시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어 시장에 이제 중간 골목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선업하는 곳들도 있어요. 좀 다양한 선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시장 구경하시면서 이제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거어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통 시장 쪽으로 왔습니다. <목소리> 활어 시장하고 전통 시장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디가 꼭더 비싸다 싸다라고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담배쟁이라고 하는 담배도달이고요. 1kg에 네, 3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저 가격은 말이당 가격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물들 이렇게 좀...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좀 활어 시장 좌판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고등어는 늘 가격이 같아요 이제 마리로 이제 15,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근데 오늘은 정갱이가 안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 표시를 보게 되면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수입산도 판매한다는 거. 요건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불돔이좀 크다. 네, 어. 줄돔. 줄돔은 얼마씩 해요? 키로 6만 원 키로 6만 원? 네. 민치 냉성아. 저 냉성아. 냉성아, 키로 5만 원. 4만원 주세요 이렇게 2마리 네. 4만원 이지 무릎까지 이어가 이렇게 4만원 두 분이 충분합니다 4만원씩 드 네. 아니면은 감정돈이 한 마리 하고 돌도이한 마리 하고 그래 하시면 되고요 감치하고 오징어야됩니다 그러면 지고가 오징어야되고요 산오징어 요즘에방어 빼고 무릎을 넣어갖고 4만원 반에 먹어야 되거요 네, 여기 전통시장은 4만원짜리를 조금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같은 4만원이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물고기 종류도 그렇고요 이 생선의 크기나 아니면 빵이라고 그러죠 이게 통통한 거를 좀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같은 4만원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염두 해두고 고르시는게 좋아요 덮바리로. 진짜 맛있다. 국발이요 어, 국발이 진짜 맛있어국발이는 응. 얼마씩이에요? 오를큰 사람 키 15만 원. 키를 15만 원. 아시 맛있는 거 비싸. 어기신지 아, 몰랐어요. 아, 몰랐다에에이쪽 사람 쪽쪽에쪽에쪽에이쪽요 코끼리 두개는 얼마예요? 나한 7에 4만원씩 7에 4만원이요? 고민 아, 네. 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 이렇게 해서 이제 배도라치 이제 구매를 한걸 이제 받아가지고 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지에 오게 되면은 우리 보통 집 주변이나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어종보다는 좀 여기에서만 좀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걸좀 먹어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오면 잡어나 이제 자연산들 중에 한번 골라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배도라치 회예요. 이게 어, 겨울에도 맛이 괜찮습니다. 네, 요거 아, 통영 같은데 가시면은 이제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이 배도라치 반말이 돼요. 그러니까 손질 지역이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초장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초장이 조금 더 좋았고 이제 간장도 어, 이렇게 배도라치가 달기 때문에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네 오늘 통영 활어 시장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이제 뒤에는 다음 음, 시장 영상 예고편이 나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 이거 손뱅이 얼마씩이에요? 좋아해? <목소리가>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금태는 <금편> 얼마씩이에요? 촬영하러 <웃음> 왔어요? <웃음> 이거 합공채는 얼마에요?